2020년 애플에서 자체 SOC로 개발한 M1칩을 탑재한 맥제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들이 느낀 SOC와 기존 제품과 다른 점이 빠르고, 오래가고,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맥북을 받고 나서는 사용자가 메모리 추가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SOC는 세수먼 칩입니다. 한 칩의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장치를 다 올린 칩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기존의 PC, 노트북은 넌 SOC입니다. 우리가 pc를 살 때에는 cpu 고르고 램 고르고 ssd 골라서 조립을 했죠 soc는 이런 것들 제어장치 연산장치 등을 한 칩에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크기가 더 작아지고 이동 거리가 짧아지니 더 빨라지고 전력 효율도 좋아졌어요 soc가 soc가 아닌 넌 soc보다 빠르고 전력 효율이 좋고 가볍다는 장점들 때문에 애플을 시작으로 반도체 시장 전체가 soc로 가고 있어요 사실 ibm이 더 먼저 시작했지만 m 머니 대중에게 가장 빠르게 상업적 성공을 일으켰습니다. NOC는 SOC의 일종입니다. 디지털 회로에서는 데이터 교환을 위해 길이 필요한데 이를 버스라고 합니다. 칩이 집적화된 SOC의 경우에는 버스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컴퓨터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처럼 침내 모듈마다 라우터를 달아주고 각 라우터들이 연결된 형태로 칩이 만들어집니다. SOC도 저전력이 중요하지만 NOC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soc 안에는 다양한 전자회로로 구성되어 입력 두개 모두 1이 들어올 때에만 출력에1을 보내죠 이런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soc 안에 그런 논리회로가 구현되어야 작동을 합니다 이런 soc를 만들 때는 현대에 가장 핫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fpga와 asic입니다 fpga는 f 프로그 r o g r a m l e w a y 입니다 계속 챕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챕 fpga에는 다양한 회로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밍에서칩에 넣어주면 그프로그램대로칩의 내부가 변경됩니다. FPGA는 비싸요. 수정이 자주 필요한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신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많이 쓰여요. 인공지능, 방산, 우주산업 등에 쓰여요. ASIC, ASIC는 아프케신 스페셉백에는 궤듯 속게 돼요. 맞춤형으로 쓸수 있는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ASIC은 우리가 원하는 소자와 기능만 담아서 만든 칩이에요 ASIC은 대량 생산 시 FPGA보다 싸고, 빠르고, 전력 효율이 더 좋아요. ASIC은 챕이 완성되면 수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ASIC을 만들 때에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해요. 즉,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존에는 CPU 회사, DRAM 회사, SSD 회사, 통신 회사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ASIC 챕을 만들려면 모든 회사의 기술력과 기술 인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애플이 PC 시장에 SOC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전문가들은 한국도 회사들이 M&A 혹은 협업을 통해 통일된 a s 회사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 커스텀 a s i 완전 주문형 반도체는 이챔 내부 회로 사과계라고 불리는 논리 소자들 다 최적화를 한 a s 입니다 사마 커스텀 a s i 은 내부 최적화 이전까지 된 a s 입니다 여기까지가 최근에 가장 핫한 내용인 FPGA와 a s 이고 아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이 쓰이는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a s 처럼챔 내부의 회로는 완성되어 있지만, 다양한 상황 및 기능에 쓰이는 반도체는 범용 반도체라고 불려요. 범용 반도체는 완전 범용과 부분 범용 반도체로 나눠져요. 범용 반도체는 잔오프로사이시예요 밥솥의 연산 제어장치는 세탁기나 에어컨에도 쓰일 수 있어요.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는 세탁기용 제어장치, 에어컨용 제어장치 이런 식으로 따로 설계할 필요 없이 시중에 파는 mcu를 사와서 쓰면 됩니다. ASSP는 아프캐신 스포스 백스 잔드 프로덕트에요. 국내에선 특별용도 반도체라고 불려요. ASSP는 a 직을 표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SP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겠습니다. 디지털은 1과 0으로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듣는 음악의 mp3 파일은 1과 0의 조합을 압축한 형태예요 1이나 0이 들어올 수 있는 한 칸의 크기를 1비트라고 하는데 128kb의 음악의 경우엔 1초당 100만 비트 이상의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주는 걸 DAC 대주 도트 아너머 컨버터라는 회로가 해요 이 DAC 컨버터는 스마트폰에도 컴퓨터에도 태블릿에도 들어가요 스마트폰 속 5G 통신칩도 ASSP에 좋은 예입니다 ASSP는 표준화된 형식을 처리하는 표준화된 반도체 일반적인 범용 반도체인 제너럴 IC는 MP3 파일처럼 표준화된 형태가 없습니다 특징만 정리하면 FPGA는 계속 프로그래밍 수정이 가능하다. 비교적 느리고 전력이 더 들고 비싸다. ASIC 주문형 반도체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고 가볍고 저전력 대량 생산 시 저렴하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짠호퍼브사이시 범용 반도체 이곳 저곳에 쓸수 있다. 초고 성능이 필요한 곳은 FPGA나 ASIC을 선호한다. ASSP 특별용도 반도체 표준화를 해서 이곳 저곳에 쓸수 있게 만들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내용에 대한 이의는 댓글에 달아주세요.